있다. 오! 어 아, 뭐야 왔다. 귀여워 아 이것도 아, 고양이야 귀여워. 이제 우리 함께 일해요 이 빌딩의 주민들은 모두 휴가를 떠났어요 직원님은 남겨진 고양이들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게 힘써주세요 주된 업무는 고양이들을 한 마리도 빠짐없이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맞아 나 꿈의 직장이다 그러게 몇몇 아이들은 네. 수줍음이 많아서 잘 숨으니까 잊지말고 찾아내 주세요 네. 이건 좀 고통인데? 놓치지말고 모두 쓰담쓰담 쓰담 해주기 추르 해, 츄르 먹어 이러면 다티 나온다 오 자 이번에 해볼게임은 A building full of cats라는 게임입니다 그냥 말그대로 소문그림 찾기인데 고양이들을 찾아서 눌러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스팀에서 2,0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게임이에요 녹화 시작 히쁨이가 제가 게임 둘러보고 있는데 이 게임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구매해서 히쁨이랑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경만 할거예요 됐나? 너도 찾아 이게 뭐야? 스테이지야? 엘리베이터가 이건 뭐지? 아니, 아니, 아니. 엄마, 뭐야? 귀여워. 실제로 키우는 건가 봐. 응. 개발진인이 응. 키우는 고양이들인가 봐. 응. 이 크레딧이네요. 일종의 아. 크레딧. 그럼 5층까지밖에 없는 거야? 가격이 2,000원인데 일단 1층. 저희도 찾아도 되나요? 그럼요. 다 같이 찾아야지 그러면. 응. <웃음> 여기. 여기. 응. 여기. 여기, 있다, 자기야. 여기. 여기. 여기. 여기도 있다. 자기 여기. 여기. 여기. 왼쪽에 있고 여기. 여기. 여기랑 여기. 랑 아, 여기. 야, 여기가 지금 남은 마리수야. 41마리. 그럼 사기, 총 50마리가 여기. 있는 거야, 아, 여기도, 정, 여기도. 정신이 나갔네. 여기 아니, 너무 많잖아요. 그럼 5층층까지밖에 없는 거야? 뭐야? 아, 이게 재밌다. 더안 보이는데? 철압 서랍 열어봐. 철압이 아, 아예 안 열려. 열리네. 어? 열리네? 아, 상호작용을 해. 아, 뭐야. 이거 드래그가 되네? 빨타 열어. 하야 아, 그거 생각난다. 슈의 외출 준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어. 슈의 외출 준비도 이렇게 막 다... 다 열어제껴가지고 힐링... 어. 막 아이템 챙겨가지고 꼬미고 맞아, 막 맞아. 그러잖아. 열쇠 찾고 막. 아아아 귀여워. 헉. 어머. 이런 게임 너무 좋아. 힐링적이잖아. 어? 한 마리가 도망갔어. 바 아. 밑에도 있다. 아하하 <웃음> 바로 밑에 소워가 <손> 아... 있었네 <웃음> 어 뭐야 방에도 있어 한 층이 좀 맵이 넓네 음... 여기도 있어 자기야 오 <웃음> 변기 안에도 아 어? 들어주게 해서 샤워시켜야 되죠 <웃음> <웃음> 너무 현실적인데? <웃음> 우와 라디오 틀으니까 노래하는 야옹이가 우와 이건 미쳤다 <웃음> 노래하는 야옹이가 나왔어 세면대 거울 눌러봐. 어, 오! 오,만 느낌이 여기 있을 것 같은데? 두 마리나 있어. 있어. 이제 여섯 마리 남았네요. 여기를 다 봤으면 다시 뒤로 돌아가고. 아직도 여섯 마리나 남았다고? 마리 어? 빼. 되... 조명 위요? 어디, 어디? 아 어? 오! 오케이, 빨갛네, 너. 카펫에 자기야, 여기. 어디, 어디? 아, 야, 이씨, 진짜. 저기? 오바야. 여기 있다, 자기야 와, 어, 어? 제가 최종 보스인가봐 아까부터 계속 도망가. 어! 헐, 어야 이거 있었는데. 미친 거 아니야? 사진 사진 보고 있었는데. 아 이거 있었어. 사진 속 고양이도 고양이구나. 이 달려! 어? 뒤에. 어, 달려. 대박. 어 아니네. 이제 막 환각 보이지? 이이 어, <웃음> 점점 막 이렇게 어, 있는 거 맞네. 고양이 같아 막. 아니네. 어? 어? 어? 대박! 뭐야 나 어떻게 눌렀어? 그냥 <웃음> 그냥 이렇게 쓱 지나가듯이 눌렀는데 아 이건 진짜 아니지? <웃음> 어째 뭔가 저기 있을 것 같더라고. 야, 약간 뾰족 뾰족한 거랑 점점두개 찍으면 딱 고양인 줄 알아. 진짜. 자 마지막 한 마리 약간 도망가네. 화장실로 도망가지 않았을 화장실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네. <웃음> 어? 도망갔어. 숫자에 발자국이 원래 있었냐고? 무슨 숫자? 어 여기. 발자국이 생겼어 어? 그러네? 아.... 이 히든인가 보다 그 음. 계속 도망다니는 애를 계속 클릭하면은 히든을 달성했다는 라 표시로 발자국이 생기나 봐요 그럼 이제 2층가? 아니! 이제 한 마리를 진짜 찾아야 돼 진짜 숨어있는 애를 욕실 화분 뒤에 본거 같다고? 여기! 자기야 여있어 여기 야~~ 미치~~~~ 아 <웃음> 찾 찾았다 도 신기하다 헉! 어? 너무 뭐니? 아~~ 오, 1층을 지배했더니 창문이 열렸어요. 좋와 자, 2층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오. 이 커다란 숫자 있잖아. 응. 이건 대놓고 보이는 고양이고 10마리가 아. 숨어있는 아. 고양이야. 그렇구나. 그리고 계속 눌러도 도망다니는 애는 이 발자국을 남기고, 오케이? 응. 자, 빨리 찾아봅시다. 5 0마리 또. 자기 이런 화분도 다 건드려봐야 돼. 쥐구멍 아, 귀여워 아 오, 뭐야 대박, 대박. 오, 대박. <웃음> 소모 있는 애들 이번엔 노란색으로 나오네 아 자고 있었어 에이, 귀여워 캣타워 위에도 있다 뭐야 이 햄버거는 맥도날드 먹고 싶다 당연히 저기 개집 위에 있다 이게 개집이겠냐? 여기에 고양이가 50마리가 살고 있는데? <웃음> 바로 비네 저기도 있다 식물 위에도 어한 마리 도망갔어. 동물 위해도 이놈식이 도망. 거 녀석이구만 최종 보스. 야 아하하. 카펫 저기 밑에 자기 여기 있다 카펫. 음. 아 뭐야 이거. 아 <웃음> 여기도 <웃음> 있고. 은신 소리 대나마군. 다 열어보자 다 있을 거야. 대놓고 있는 애한 마리, 그리고 숨겨져 있는 애두 마리를 음. 찾아야 돼. 여기 한번 눌러봐. 어? 이런데. 어? 거. 여기 있어! 오! 대박! 자, 이제 대놓고 있는 애들은 다 찾았고, 상호작용되는 것들을 눌러봐야 돼요. 음. 물건들을 눌러서 찾아야 됩니다. 거실 가보자. 음. 화장실엔 다 본드? 맞아. 일단 숨겨져 있는 고양이를 찾아자. 찾아봐. 찾아자. 그래. 이런데는 없어? 오, 두 마리 다 찾았다.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우리 보스 못 찾았잖아. 발자국이 안 생겼다고. 오른쪽 화분 뒤. 어, 저기 있다. 오, 여기 있네요. 어. 어, 됐다. 발자국 생겼죠? 어. 오. 자 바로 사무실 갑시다 It's 미...스티컬 미스테리 약간 비슷한 뜻일 것같아 어? 이 브금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많이 듣는 브금 야 여기 모래로 꾸미콘 있는데? 오! 나이스잘 찾았다 서랍도 열어 봐야 돼. 이거 이거 고양이 아니야? 이거? 아니야. <웃음> 밑에도 있다. 어, 아마냐고. 어 뭐야 있어. 귀여워. 탁자 위에도 있다. 커튼 것도, 것도 있지 않을까? 커튼은 이제 상호작용도 안 되네. 음. 아우 정신 차려 봐라. 장화 하시는 고양이 장화 저기 서랍 안에 이게 왜 거울 안에 갇혔니 카펫 사이에 한 마리가 있다고요? 오와 진짜 이거 이건... <웃음> 여기도 있다 그러네 <웃음> <웃음> 이거 약간 우리 삼동이 같다 그러게 느낌이 우리 얘기도 저러고 있는데 오 여기 있다 욕실도 가보자 음 아주 많이 보여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얍, 얍. 세마리. 여기 서랍장도 사업, 열어봐야지. <웃음> 귀신. 저기 구멍난 곳은 천장 구멍? 나이스! 와우. 휴지통? 변기? 와 변기까지 이렇게 꾸며놨네. 정신 나가겄다야. 아직 이사가면 더 꾸며야지. 와 너무 싫어. 내 오. 눈에 후기 들어가기 전까진안 된다. 짜. <웃음> 당장. <웃음> 음. 일단 거실 가볼까? 어. 혹시 이거 또 고양이라고 출려나? 헐. 미친 거 아니야? <웃음> 설마 설마. 어 했... 어, 여기 있다. 예. 어. 보스. 어 발자국 생겼어요? 어. 이제 숨겨진 어, 내 말이. 거. 자 눌러보지. 여기랑 여기 눌러보지. 음. 여기로. 오, 여기 위로 나타났어. 역시 난 천재야. 세 마리. 이거 말하는 건가? 상호작용에 어? 쓰레기통. 오. 오. 수정구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뭐야, 마법사 고양이야. 아 수정구슬도 그냥. 좀 의심가긴 오. 했어. 그러게, 왜왜 왜 저걸 안 건드렸지? 혹시 자기의 악무라 미래가 보 볼까 봐 둘러보지 않은 거 아닐까? 거 음, 너무 슬프다. 아, 마지막 하나. 어, 어디 있을까? 여기 가방 위에 있을 것 같아. 와, 자기 척 미쳤고요. 그니 여자의 척이야, 자기야. 어, 이제 사층 고양이 쌔다듬으로 갑시다. 캣츠 t Rock. 여기는 락앤롤 하는 방이가. 아, 네. <웃음> 진짜. 와, 방방 컨셉 확실하네. 진짜. 저 그림도 자기야. 이 고양이 그림. 내 방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웃음> 아 이것도 아, 고양이야. 귀여워. 저 문의 옆에도 찌 비지그리 있다 이거. 저기 옥상에도. 여기 천장 놀러봐. 조명은 거의 없네. 숨어 있는 애들을 여기 찾아. 여기 봐캣타워 같이 생긴. 이 그림은. 어? 야. 오, 역시 대박. 손잡이도 안 눌리고. 뭐야 오, 이거? 컴퓨터를 키면 되는구나. 여기 서랍은 역시. 음 이제 가볼 때가 된것 같아. 맞아. 여기 앞 여기 앞에 트렁크 열어봐. 어? 어. 있다. 역시. 자기 나 진짜 척 대단하지 아 아니 한열번 찍어가지고 하나 맞추는데. <웃음> <웃음> <웃음> 마마메야. 한 마리를 자연스럽게 내쫓았어 이거는 아닌가? 이거 아니야 휴지야 아. 아. 나도 나 그건 줄 알고 눌렀는데 반응이 없더라고 그렇구만 아왜달리 있어 얘도 불 켜봐 불 켜는 게 없어 그러네 마지막 한 마리 아 저기 전에 있대 아까 옷장 안에 있대 옷장 밑에인가? 어 여기? 응 오케이 일단 놔두고 보스 고양이 찾아요 저거 누르면 다음 층으로 자동으로 넘어가져버리니까 저기 있다! 어디? 여기! 야옹! 야. 이런 스바라스 여기 <웃음> 있다. 그러네. 어? 근데 발자국이 안 나왔어. 음, 그러니까 한 3번? 4번? 찾아야 음. 돼. 응? 문 옆에? 어! 맞네. 오케이! 오케이. 찾았다! 끝! 2천 원어치 치고는 알차게 놀았다. 이건 뭐지? 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어! 어. 우와! 오케이. 일단 이 방부터. 캣 클래식. 와우. 오우. 설마 이거 다 고양이 아니지? 자기. 문이고. 야, <웃음> 공포인데? 진짜.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 여기 앙크 있다. 앙크가 누구야? 앙크, 문양이야. 뭐 하는 사람인데? 문양이라고. 으 <목소리> 이야. <목소리> 커튼 뒤에 돼 있다. 아너 배고파. 우리 뭐 먹고 자래 아니, 난괜찮아야 여기 진짜 고양이 있어. 벽지인 척하는 고양이가 저기 있다고. <웃음> 맞아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수경을 끼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이거 어깨 찾아 놓나 여기, 어... 여기랑 여기. 어, 어, 제 보스다. 이건 또 어떻게 찾, 이건 어떻게 찾아 했노? 이야 고인네. 한 시간 가보자 일단. 그래. 찾았대. 거의 다 찾았다. 역시 외국에는 다 라미네트가 있구나. 뭐야.. 깜짝이야.. 왜 저렇게 있는거야? 아니, 주위 아니야 저거.. 모래도 있다 아 역시. 모래 왜 그러고 있어 자고 있었어 아... 우리 애였은 뒤지게 쳐맞고 이제 샤워시켜야지 아... <웃음> 왜강기가있나 근데 우리 애들 워낙 깔끔해가지고 그런데 절대 안가 맞아 맞아 딱 응암하고 나온다까 어, 이제 어 볼일만 보고 바로 뛰쳐나오 여기 쇼파는? 밑에 카펫. 오오 대박. <Peak Raspberry> <이리> <궁금하다> 두 마리나 었다니나 천장가봐. 자 왼쪽에 박스. 왼쪽에 박스? 박스 어 있다. 이거 박스. 여기. 오 오케이 발자국 생겼고. 거실에 커피 머신이랑 에어프라이기 눌러주세요. 자 여기. 에어프라이기 안에서 고양이가 나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데. 여기 천장 위에 눌러봐. 어? 어? 뭐야 이거 아 이렇게 가려놓는 게 어딨어 있게 있겠... 이렇게 한번 보이는구나 아마 느낌이 여기 있을 것 같았어 문 위에 조명? 문 위에 조명? 문 이거 위에 두 개. 조명? 여기 거. 조명은? 오른쪽 위에 조명은? 화장실에.. 화장실 카페트에 한 마리가 있다고? 아까 눌러봤는데 어디? 세 번째 칸? 이렇게 세 번째야? 이렇게 세 번째야? 다둘봐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어. 근데 그래, 나 눌러 보라 했잖아. 아니 아까 눌렀는 아니, 아니 이쪽 안눌렀네데아 오른쪽 전등을 위에 언제 눌러 왼쪽 눌러 보라고 했잖아. 아니 오른쪽 눌러 보라 했음. 다시 보기 어? 돌려 주세요. 아, 제일... 여기 조명은 오른쪽 위에 오른쪽 위에 어? 오른쪽 위에 조명은. <목소리> 여기 위에 천장 천장은 어? 어? 나왔어. 한뭐 눌렀어? 여기 어? 있어. 여기 있어. 야, 전장. 이거를 내가 안 눌러 봤다고? 뭐야? 와우! 대박. 응. 나 그냥 기둥인 줄 알고 안 눌렀었나봐 와, 자 응. 마지막 층에 근데 보너스 스테이지가 하나 더 있었죠? 옥상 15마리 어? 얘? 도망간 도... 포피뉴를 찾으셨군요 그 발자국 최종 보스 고양이야 입양하시겠어요? 포피뉴는 주인 없는 길고양이 같아요 입양하시겠습니까? 네. 축하드립니다. 당신의 손으로 한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코피녀는 그르렁대면서 머리를 부비고 있어요. 정말 고맙다면서 무릎 위로 뛰어오르려고 하네요. 그릉그릉. 잠깐만, 15마리는 찾아야 될거 아니야? 네브 <웃음> 캐치의 게임을 사주, 사주실수록 고양이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어요. 오! 이거 제작... 제작 비용이 고양이들 케어해 주는데 후원이 되나 보다. 따라서 고양이가 모인 우리 데브캐츠는 새 집사들과 함께 고양이를 세상에 알리고 호조와 입양에 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한 팀이에요 다시 올라가요? <웃음> 찾아보자 15마리 다저기어 어디? 아니 저기 다 찾았어요 어 여기 이제 저기 앞에도 있던데 밑에 숨어 있었어 옥상이 엄청 넓네 저기도 있다, 왼쪽에도 있다, 끝에. 여기 있다. 태양, <웃음> 태양 패널 밑에도 있어. 별기도 아, 쉽게 있네, 애들이. 마지막 한 마리. 이거네. 와. 와, 거꾸로 있어. 세상에. 6층. 정보 완료. 다 했다. 재밌었다 의미가 있는 게임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자, A 어, building full of cats라는 게임이었습니다 솔직히 저 혼자 했을... 우와, 여기 여기 이거 클리어 해가지고 고양이 늘어난 거봐저 혼자 했으면 좀심심했을 수도 있는데 히끄미랑 같이 하는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후후 <웃음> 자, 마치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 녹화종요